불이 나면 밖으로 나가요. 이윤, 이윤, 이윤. 소방차 출동. 차들이 낑 멈추고 길을 비켜줍니다. 불이야, 불이야. 어린이 집에 불이 났어요. 따르르. 이게 무슨 소리지? 친구들은 깜. 짱! 놀랐어요. 따르, 어떻게 해야 하지? 너무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하지 말아요. 불이 났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악어 소방관 아보카도, 기린 소방관 초코, 코끼리 소방관 바나나가 출동했어요. 동물 소방관과 함께 침착하게 밖으로 나가요. 안 돼! 큰일 날 뻔했어요. 불이 났을 때에는 엘리베이터에 타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에 갇힐 수 있거든요. 계단이 어디 있을까? 코끼리 소방관 바나나와 함께 계단으로 대피해요. 초록색 비상구를 찾아서 밖으로 나가요. 계단을 내려갈 때 친구를 밀지 않아요. 안 돼! 큰일 날 뻔했어요. 손잡이가 뜨거울 때 문을 열면 안 돼요. 문 밖에 이미 잔뜩 불이 난 거예요. 악어 소방관 아보카도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다른 비상구를 찾아서 밖으로 나가요. 나쁜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코와 입을 막고 허리를 굽혀서 대피합니다. 악어 소방관 아보카도처럼 재빨리 샤샤샥 숨으면 안 돼. 밖으로 나가야 해요. 기린 소방관 초코가 친구들을 찾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크게 소리를 질러요. 창문으로 탈출할 수 있어요. 높아서 무섭지만 기린 소방관 초코를 타고 슝 코끼리 소방관 바나나도 도와주니까 괜찮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여섯, 일곱, 어, 여덟, 아홉, 열 꿀벌반 친구들 모두 밖으로 나왔어요. 참 잘했어요. 엄마, 아빠,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 아빠는 침착하게 대피한 우리 아기가 너무나 자랑스러웠답니다. 불이 나면 어떡하지?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비상구 표시를 찾아서 계단을 이용해서 밖으로 나가요. 나갈 수 없을 때는 도와주세요 크게 외쳐요. 창문을 열어서 도움을 요청해요. 나쁜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밖으로 나가요.